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샴푸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맨 처음 제가 미용을 시작했을 때 어느 누구한테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저라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가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하우와 팁들을 알려드릴까 해요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선 이렇게 목에 수건을 하나 받쳐주시고요. 두 손으로 고객님의 머리와 목을 받쳐서 뒤로 천천히 눕혀주시면 됩니다. 목 괜찮으세요? 라고 고객님 누워있는데 불편하진 않으신지 한번더 여쭤봅니다. 이렇게 손목이나 손등에 물 온도를 먼저 체크하시고 고객님 샴푸를 도와드리면 됩니다. 그런 다음 고객님께 물 온도 괜찮으세요 라고 두피와 모발 전체적으로 물을 충분히 적셔줘야지 거품이 잘 난답니다. 고객님 귀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손바닥 모양을 이렇게 잡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엄지손가락을 살짝 벌려 주시면 그쪽 사이로 물이 새 나가면서 빠르고 자연스럽게 물을 이동시킬 수 있답니다 이렇게 샤워기를 잠시 내려놓고 뒷목 있는 쪽도 물을 충분히 두 손으로 적셔주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샴푸하기 전에 충분히 두피와 모발 전체를 적셔줌으로써 1차적인 유분기라든지 노폐물을 물로 제거해주고 샴푸를 시작하는 편입니다. 샴푸는 이 정도면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샴푸를 덜어내서 바로 두피에 바르는게 아닌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발라줌으로써 전체적으로 골고루 거품이 날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샴푸 마사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품을 내서 두피와의 마찰을 조금 최소화 시켜 주는 거랍니다 미용사들 마다 샴푸 하는 기술이 다 달라서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고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잡아서 정수리 있는 부분 먼저 시작합니다. 샴푸하는 기술은 정답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단지 내가 누워있는 고객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샴푸를 해드리면 시원하겠지. 내 머리 샴푸한다고 생각하시고 샴푸를 해드리면 만족도는 크게 올라간답니다. 내 머리를 감을 때도 머리를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감는지 어? 이렇게 감으니까 시원하네. 고객님 머리에도 이렇게 해드려야겠다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시다 보면 나만의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샴푸 기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고객님의 만족도를 올려야지만 샴푸 팁이라는 게 발생이 되죠. 그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작업이기 때문에 샴푸를 대충 하는 게 아닌 정말로 꼼꼼하게 세심하게 해드려야지만 고객님들도 감동을 받을 수 있답니다. 소리를 살짝 들어보시면 엄청 시원한 소리가 들리시죠? 이렇게 동작을 크게 크게 깔끔하게 해야지만 두피가 시원하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샴푸를 한 뒤에 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손가락을 두피에 튕겨준다는 느낌으로 튕겨주시고 지압을 하면서 지금 마무리하는 중이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나만의 차별화된 샴푸 기술 방법을 만드는 꿀팁 한 가지 알려드리면 처음 동작, 중간 동작, 끝 동작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만들어서 정확하고 깔끔하고 빠르게 샴푸를 도와드릴 수 있답니다.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헤어라인 주변을 부드럽게 헹궈주면 됩니다. 혹시라도 제 손톱이 고객님 얼굴에 상처가 날지도 모르니 이렇게 고객님을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기술을 사용하시다 보면 나만의 차별화된 기술을 만들 수 있답니다. 저는 이렇게 귀 뒤쪽이랑 목덜미 있는 부분을 더 세심하게 깔끔하게 헹궈드리는 편이에요. 무작정 두피만 샴푸 하는게 아닌 나머지 다른 부분을 깨끗하게 해드리로써 제가 고객님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 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고객님께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말한뒤 뒷목까지 꼼꼼하게 헹구는 작업은 염색이나 뭐 파마약 바르셨을 때이렇게 해주시면 좋답니다. 대부분 미용사분들이 샴푸를 다하고 마지막으로 고객님들한테 고객님 더 헹구고 싶으신 곳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뒷목이 제일 찝찝하다는 말씀을 제일 많이들 하세요.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정확하게 먼저 해드린다면 그렇게 다시 수고스러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린트먼트를 바르실 때도 지접적으로 두피에 먼저 바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손등으로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트린트먼트를 모발 위주로만 바르셔야 됩니다. 간단한 지압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관자놀이 부분 위주로 지압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혈점 위치를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두피 혈점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고객님 뒷목 쪽에 지압을 하실 때는 목 있는 부분에 살짝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살짝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혈점을 누르실 때는 세게 누르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저는 마무리 동작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튕기는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 보시면 귀를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귀 안에 고여있는 물이 살짝씩 빠져나와요. 그래서 세게 누르는 게 아니고 살짝 귀를 뒤로 젖혀준다고 생각하고 잠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안에 고여있던 물이 스르르 살짝씩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수건으로 닦으실 때도 엄지손가락으로 헤어라인 주변을 지압을 하면서 닦아드립니다. 귀 안에 물을 한번더 닦으실 때는 수건을 안쪽으로 넣어서 그냥 기다려주시면 돼요. 물이 알아서 수건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목이 다칠 수도 있으니 항상 목을 받쳐서 같이 일어나주셔야 됩니다. 고객님이 누워 있는 동안 목이 아플 수도 있으니 항상 목 마사지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고객님께 직접 불편한 점을 물어봐서 터득해낸 기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항상 고객님이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어야지 최고의 미용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